그 다친 게 머리는 아니시죠? 야, 이씨. 말하는 거 뭐. 말이 좀 심하네. 저 머리는 선천적인 겁니다. 야, 둘다 나가. 둘다 꺼져. <웃음> 내 방에서 꺼져. <웃음> Just loop it up. <웃음> 안에 기별도 없나 보다. 보통 무기로 내리치면 애가 살짝 좀 기울거든요. 근데 부직이니까 애가 뭐 그냥 그런네 몰드 가만 보면 좀 귀엽지 않아요? 어느 가정집에 하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 보니까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커뮤니티에서 좀 시범적으로 한번 주에 다섯 번 방송을 하겠다고. 아 근데 역시 나한테 무리인 거 같다. 이게 지인이랑 가족한테 얘기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거 같아요. 역시 나는 그냥 그 페이스로 가야 되는 거 같다. 애초에 남는 시간 가지고는 따로 영상 또 따로 제작을 하고 그렇 만렙에 서약 다모았다는 서약을 다 모았다는 게 계약 랭크까지 다 올린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99개 얻고 600개를 보관함까지 다 넣었다는 게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모았다는 게그 경계선이 어디예요? 각 계약에 공을 100개씩 이제 가지고 있긴 한데 아 랭크만 1회차 만렙 전에 이미 서약을 다 만렙을 시켜놨어요 저는 85회차쯤에 만렙이 됐고 1회차 때 이미 서약그 공... 안내받 시켜놨어요 왜 다들 이정도는 하잖아 글쎄요 내가 이상한거니왜 다들 이정도는 다 하잖아 이게 보통 아니었어? <웃음>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 어이건네 추억이네 나도 저짓거리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몇명을 잡았나요? 선생님은 걔네들 잡는데 세나요당신이 지금까지 먹은 빵의 개수를 아십니까? 선생님들 금지어를 왜 해놨냐면은 뇌절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니 뭐 하세요. 밴 당하고 싶으면 하세요. 나는 막진 않아 그렇게. 밴 당하고 싶으면 하세요. 어떻게나 보자네 제가 망자커마 할줄알았거든요 다들 그렇게 말씀은 하세요. 이런 특정 게임 후려한 사람들은 커마를 이상하게 하잖아요. 저는 안 그러거든요. 이쁘고 잘생긴 거 이런 걸 선호하는데 굳이 내가 내 캐릭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망자커마 편집할 때는 좀 괴로웠다. 영상끼리 길이가 짧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멀쩡하게 생길수록 속은 어떻게 뒤틀렸는지 모른다고요? 저를 확실하게 보시는군요. <웃음> 뒤틀리긴 했지. 저분은 저의 본질을 깨뜨려 꿰뚫, 보셨네. 저 말이 맞지, 사실. 이번주 계속 방송을 해보면서 느낀게 뭐냐면 은 이제 편집을 하면서 딱 이제 그 저는 그런게 있어요 처음에 편집을 할 때는 좀 엄청 뭔가 그 귀찮다고 해야 되나 그런게 막느기 느끼...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일하기 솔직히 싫어 하잖아요 <웃음> 그런데 한 중간쯤 하다가 이제 흐름을 탑니다 저만의 편집 그 바이오 리듬이 있어요 그냥 막 재밌어 해요 근데 딱 이제 방송시간 되니까 쉼으로 가면서 편집 툴 꺼버립니다 아 오늘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끝나잖아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편집에 들어가 이제 또또 또 하기가 싫어 그 흐름이 이제 중간에 끊어져 놨는데 어떻게 또 이어서 해 간혹 그런 때가 있어 하루 동안 편집에 손을 못댄 적도 있어요 그때 하루를 버린 날도 몇번 있어가지고 아 이게 사람이 진짜 휴식이 필요하긴 하더라고 없애는 것보다 멘탈을 터트리는 게나 나한테 중요하다고요. 제가 어디 가냐고요? 엘든링 하러 가. 뭐? 엘든링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바로 간다. 엘든링 어디 있지? 너냐? 얘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너 엘든링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 눈이 미쳐버립니다. d 일 c 안 하는 거 아니었나요? 아, 군대 가신 분 소원이래요. 내일 못볼것 같아서 오늘 보여주고 저요? 다녀왔냐고요? 다녀왔기보다는 원래 그랬어야 됐는데 중, 중간에 이제 다쳐가지고 나왔어요. 응어사 했어요. 그 다친 게 머리는 아니시죠? 이야... 말하는 거 보고... 말이 좀 심하네. 저 머리는 선천적인 겁니다. 야, 둘다 나가. 둘다 꺼져. 내 방에서 꺼져. 넌또 뭐야? 간혹 그 이제 게임 출시하기 전에 이런 플레이 그냥 홍보 영상 있잖아요 홍보 영상 보면은 아무래도 UI를 끄고 플레이를 하는게 좀더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